원래 대부분 곡에서는 디브리지가 끝나고 나면 3시가 3시에서 다시 다이나믹을 확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끔 곡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곡은 거의 네 바로 빠져가지고 서서히 채우는기 아니라 진짜 딱 섹션을 통해서 바로 다이나믹이도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계속 어떤 리듬적인 섹션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위주로 라인과 프레이즈를 조금 만들었거든요. 몇 번은... <목소리> 이렇게 다다 다다 다다 이렇게 가죠 다다단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을 위주로 내가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신경 썼죠. 그래서 이럴 어, 때는요. 5 0 마디 섹션 여기랑 여기 뒤에도 있거든요. 여기. 근데 네, 여기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 기타도 빼고 기타가 제일 라인을 따라간 거라서 기타 빼고 들어볼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가는지. 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리듬 섹션을 맞추고 건반 라인을 뭐 어디까지 맞출 거냐도 보셔야 되는데, 어, 보시면 저는 여기 49마디 같은 경우는 맞췄어요. 건반에. 요건 요건 맞췄어요. 요건 맞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맞췄어요. 여기서부터는 안 맞히고 딴딴딴 다음에 내가 이제 어, 어떻게 다이나믹을 할 것이냐 해서 독자적으로 섹션 그 리듬 섹션을 맞추지만 라인들을 만들어 냈죠. <목소리>